오늘 컨셉 야인에서 꽃미남으로 야만인 아니라서 다행인줄 알아라 <웃음> 어우 길어 길어 이거 어떻게 잡아들라고요아의 머리를 세울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양쪽 옆에 머리 좀 짧게 가는데 그 아예 그냥 하얀 색깔안 나오게끔 그 정도 해주시고 위에는 세울 수 있게끔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합시다. 자, 일단 아주 머리가 아주 멋있죠. 멋있까요제 머리요? 시원하게. 응. 일단 시원한게 목적으로 두고 목표는 어떤 식으로 자를 건가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앞머리가 너무 답답하고 손님 앞머리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 생각엔 지금 위에 머리를 일단 좀 짧게 치고 네. 눈은 보이게 할 것이고 밑에 약간 숱이 많고 반 곱슬이긴 한데 약간 붕 뜨는 그지붕 뜨는 곱슬이야 그래서 약간 적당하게 수술 너무 많이 치면 안될것 같아 절대 그래서 일단 수 치는 거는 거의 없게 하고 질감 처리는 살짝 할 거고 일단은 위에 머리를 먼저 잘라 줄게요 가이드라인을 먼저 처음에 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자를 건지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가져가야 될것 같아 아까워 내 머리 아깝지 옆. 않고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머리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 길이 정도로 봤을 때한 5cm 정도를 남겨두고, 그지? 남겨두고 지금 현재 15cm 정도를 잘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아깝겠다. 그래도 이 머리는 좀 약간 좀 짧게 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 손님 눈이 좀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자르는 거야. 이것도 괜찮네. 고생하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머리를 길었던 터라 약간 가르마가 타지잖아 머리가, 그렇지?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어떻게 우리가 손님들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어떻게 잘라서 깔끔하게 될 건지는 준비를 하고 난 후에 머리를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앞머리를 잘라서 지금 이제 요런 상태로 해서 길이는 최대한 더 자를 수도 있고. 더안 자를 수도 있고 이 상태로 끝낼 수도 있어 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손님한테 지그시 물어보지 자이 정도 길이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길이 길 나쁘진 않아 네. 아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대로 하면 길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길어 지금보다도 음. 이 사진이 더좀 약간 그 짧고 이쪽은 너무 이제 좀 길지 음. 그렇지만 본인 생각에 조금 더 짧은 것보다 긴게 나은 거지 그 라인적으로 아니면 길이를 좀 약간 맞춰서 잘라줄까? 네. 좀 짧게? 네 짧게 오케이. 만, 짧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 거의 대부분 길이가 좀 짧은 머리야 그래서 음. 머리를 약간 조금 더 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치면 치고 살짝 올려서 어, 머리 좀 올리는 것도 한번 좀 올려보자 오케이? 네 이렇게 약간 좀 쳐서 그러니까 이게 띄울 때 약간 좀 짧아야 띄우기 쉬워 이렇게 이런 응. 식으로 응. 띄우고 여기 다 잘라 버릴 거니까 어? 응. 됐다! 가자!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웃음> 계세요 어.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위에 쪽에 <웃음> 와 머리 많이 길었다 소름 돋는다 아, 머리, 소름... 소름 돋는, 머리 떨리는 거니까 그치 소름 돋을 수가 있지 그래서 앞머리를 미리 잘라놓으니까, 위에 잘라놓으니까 좀 시원하긴 하지? 네. 먼저 이렇게 잘라놓고 하는 것도 괜찮아. 응. 어차피 조금 짧게 들어갈 거고, 그랜나루 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님이 원하듯이 너무 하얗지 않고, 그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랜나루 살려주고, 그지? 응. 그래서 머리는 이런 식으로 귀 라인을, 귓바퀴 위 라인을 좀 정리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귀를 꼭 내리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80도 정도로 살살 정리를 해주시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빗 잡는 법 이렇게 잡아서 살짝 한 번씩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깔끔해? 어? 네. 응. 그리고 지금 이 앞머리는 자를 거야. 놔두고 애교머리 놔둘까 했는데 아또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잘라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깔끔합니다. 저는 머리 자르는 걸 100% 다 올리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머리 지금 현재 앞머리는 지금 머리가 길었다가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반곱슬이 있어서 그 나와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헹구고 나서 한번더 정리를 해주어야지 될것 같아요. 길이 정리가 아니라 이제 모양 정리 어떻게 머리를 만질 것인지 어? 음. 그런 정리. 어때 길이? 어 괜찮아? 네. 어 끝났어. 가. 수고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옆에는 똑같이 이렇게 가위로 먼저 잘라주세요. 이거 잘라주시고, 지금 현재 곱슬머리가 좀 약간 어좀 이렇게 붕 뜨는 곱슬 같아요. 그래서 그붕 뜨는 머리, 곱슬머리는 잘 잘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뻗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숯을 안 치고 해드리는 거죠. 오늘 컨셉 야인에서 꽃미남으로. 네, 어때요? 야만이 아니라서 다행인 줄 알아라 <웃음> 어쨌든 이렇게 해서 80도 정도 들어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머리는 좀 머리가 많이 길고 제가 속도를 안내고 만약에 좀 천천히 한다면 좀 약간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고 잘라드리고 있어요 오. 괜찮아? 네. 응. 응. 완벽하지? 네, 어, 좋아. 어, 어. 그래서 머리선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되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관자놀이 쪽이 우리 손님 이마가 좀 약간 좁지? 그지? 네. 마음은 넓은데 이마가 조금 좁은 건 맞아. 그지? 그래서 이쪽에 라인을 약간, 이 관자놀이 쪽 라인을 정확하게 살짝 이렇게 따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뒷머리를 이제 어떻게 잘라 드려야 잘 잘랐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깔쌈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뒷머리를 좀 잘라 드릴게요. 깔끔하게 똑같아요. 가위로 약간 쳐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뒤에는 옆머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옆에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쳐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짧게 위로 좀 댄디인데 약간 위로 쭉 올려서 자를 거예요. 그래야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 다시 위쪽 머리는, 위에 머리는 조금 있다가 한번더 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맞춰서. 머리가 이제 감고 왔지만, 반곱슬이 좀 심한 상태라서, 네, 심한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지금 길었던 머리를 자르는 거다 보니까 머리를 감고 다시 짧은 머리에서 자르는 것처럼 잘라드리면 훨씬 더 깔끔하게 금방금방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고 예 먼저 빨리빨리 자르고 있어요. 긴 머리에서 짧게 자를 때 조금 지루하실까봐 저는 이제 모델이 아닌 저희 손님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이점 이해해주시고. 잘 봐주세요. 저는 이제 대부분 손님들하고 같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저랑 같이 지내던 손님들이라 네, 다 같이 편하게 할수 있는 점 행복합니다. 맞죠? 네. 네. 이 친구도 벌써. 아, 아, 아, 거의 한 20년 됐어요? 10년, 10년. 10년? 네. 그래. 여기만 옵니다. 아, 좋아.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다. 그만큼. 당신은 늙은 거지요 나는 똑같잖아 하나도 안 늙었잖아 인정? 여기 처 불어서 이어 똑같지? 동안이지 자 일단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머리 자를 때 손님들하고 유대감이나 이런 게좀 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웃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점 저런 점 같이 해나갈 때 우리가 오랫동안 할수 있는 미용업이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어, 소름 어 완전 잘나왔는데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좀예 조금씩 조금씩 삐져나온거 클리퍼로도 안된거 가위로 살짝 마무리 컷 해주시고 자 뒤에 저 위에 물도 약간 좀 둥그런 부분들 좀 잘라가지고 아무리 사진하고 비슷하게 자른다고 해도 어? 손질이라가 이런 게 다르면 비슷할 수가 없거든 손질하는거나 이런 거는 어. 좀 이렇게 머리를 나는 자르고 나서 손질이 다 되게끔 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를 때 아싸리 손질되면서 하는 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냥 난장판이 아닌 뭔가 좀 어? 오늘 머리는 됐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머리가 스타일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번 해 주시면 손님으로서는 어 뭔가 되겠는데 음음. 이런 느낌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아주 손님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위도 45도 90도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시면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머리 잘라주시면 음. 깔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숱이 많고 붕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술 쳐줄 거야. 이제 질감 처리라고 해서 수술 약간 쳐줄 건데, 어 많이 치면 안 되고, 그 끝부분만 쳐주는 거지. 끝부분만. 음. 이렇게 이렇게 좀 뻗칠 수 있게. 아까 사진 보면, 약간 이렇게 드러나왔던 머리들, 뭐 그런 부분처럼 약간 이렇게 수술 쳐서 깔끔하게 하는 거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살짝 돌려서 이 부분을 한 번만 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것도 약간 조금 뭐 번영된 컷이긴 한데 이렇게 끝을 한번 또 정리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질감도 없고 같이 이어지는 것도 같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위에 놔두고 쳤으니까 밑에를 살짝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군데군데 쳐주시면, 살짝 붙는 게, 살짝 보이시죠? 그죠? 네. 어, 뭐, 힘들었지만, 어, 잠깐, 한, 20분간. 한, 20분 걸렸나? 20분. 그 정도 걸렸네? 응. 원래는 얼마나 걸리죠? 한 5분이면 되지. <웃음> <웃음> 말안 하면, 아, 말안 하고 자르면 한 5분이면 되지. 뭐, 이건 뭐 어렵다고. 어? 그래서, <웃음> 이런 식으로 잘랐으면, 자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때? 아 시원합니다 그렇지? 어, 이제 이렇게... 다시는 많이 길리지 마시고요 아... 미용실도 먹고 살게 빨리빨리 자르도록 <웃음> 바랍니다 알았죠? 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때 머리? 아 시원하고 깔끔해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까 감으니까 가르마 자리도 없어지면서 그지네 어, 그 얘기한대로 다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본인이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수 있게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미용사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굳이 다 머리 만져줘봤자 우리 손님들 집에 가면 잘못 하세요. 그래서 한번 하시는 거 보면서 옆에서 살짝살짝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 좋은 미용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완벽하지? 깔끔하다? 좋아요. 어, 뒤에 볼까? 아, 뒤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네. 손질이 잘 되고 깔끔한 거. 근데 오늘 비 온다 했는데 비안 오네? 아닌가 오늘은? 그러게 날씨 가 너무 좋은데. 아, 그렇지. 원체 손질을 잘 하시네. 왠지 알지 잘 잘라 놓으면 손질이 다돼 쉽게 쉽게 아우 사진하고 똑같은데 <웃음>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블랙형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